오늘 읽는 말씀은 성경의 감동 통화를 받은 이사야가 불러준 찬송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나 멈치어 하는데 이것은 그 앞에 5절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은약방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와 무서워하는 방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승의 삶은 일하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은 내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8절 첫 소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약관계에 있는데, 은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지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두 번째, Thank you 아니라 대적을 미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이기게 하도록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 그래서 1 2 3소절는 주제가 두려워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네번째 소절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에게 세배권을 주겠다. 세배권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이언과관련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건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로 연락하였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동해서, 까지 먼것 같이 끊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귀찮다. 죄인 저에게 저희 물러가라, 그래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자기들에서힘님하고부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않으시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나 싫어하시나 리지 않습니다. 네번째 소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20절은 이네 소절의 결론으로 무리들이 이 무리는 이방 백성들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은하의 아나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루가스다. 하나님이 그루가스다 관한 것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유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 중 그냥 두고 오셨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그의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악수하실 것입니다. 악수하신 하나님 얼마나 멀지 나아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인 그리프 비로에 대해서 악수가 살펴버습니다 비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로도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동지생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뭐 해서, 거짓말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 양심을 짓밟았다고, 사라봐라. 그래서 제가, 성도의 양심은, 중생함을 받은 성도의 지경적인 양심이 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악수를 하면서 이손가라고 목사님 손가락을 이렇게 붙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이 사람은 수은 지하 기도가 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포에서 그 대별 전화 악수를 하는데 건축회사의 형사장이 하는 집사님이군대서 매일 새벽끼일로 나오시는데 한다은새벽끼일로 다음 가져간 다음에 목사님, 마포 어, 진국 대성할테니까 갑시다 이 새벽 여수촌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꽉찼온온통 진국을 넣다고 왜 내게 탕을대주 합니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는 나의 손을 떡 잡는데 그렇게 잡는 사람을 못 받는데 꼭 예수님이 잡는 것 같아서 오늘 분탕을 샀습니다 악수는 침별을 나타납니다 악수는 구원을 하자에게다 옷에 옷을 붙고 손목으로 닦아서 이끌어내서 우리 교인 가운데 교육하고 제공한 우리 클린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학원에 가서 그부부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 시간 특강 하나 걸어와 가지고 내 이야기 마태복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 음 18장. 예수님의 은혜를로 믿습니다. 지단형님께서 네. 만에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을 때에 오예수님이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요 나를 내일생을환희것보것는데그 실수 실패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 근심되고 근심하다가 통일차서 545장 찬송을 삼절에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 어, 여러분이 여기다 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실패를 많이 기험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려고 영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신 주님의 손을 우리 어떻게 m o 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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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바울처럼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주시기를 성경말씀대로 3면 성경말씀을 믿으면 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1장 16절에 보니까 구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 기브리오스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구원에는 지혜요, 승마의 교과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1 0 1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네 잠깐 여주시오 사무엘상 1 2장3서잠보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기로 마칠 때 그것을 그래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와 장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때의 생명 충만함을 주신다. 찬송을볼때 사울의 마음에서 악기 나고 찬송. 이 자성을 좋아합니다. 진리버스가 불렀던 자성인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목을 폭풍 후 극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나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비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때로는 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바위처럼 배로처럼 실패하고 범지할 때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름의 손을 절대 안 묻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붙고 계십니다 백년 로 천국에서 이 이끌림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 군을 향해 골절로 확실히 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고 계십니다